와, 내 집이, 내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. 하지만 나는 괜찮다. 일단은, 제주를 찾아보자. 어, 무언가가 있네. 똑똑똑! 똑똑똑, 제주 있어요? 여기 있어요. 아! 미안. <웃음> 안녕. 어디있어? 어 가수. 뭐야 뭐야 <웃음> 안녕? 안녕? 뭐할거야? 아어늘짠와 네. 봤어? 뚱 좀... <웃음> 누구 누구 생일이 아니야? 예입니다 저요 예. 와. 와 내가 <웃음> 생일이네 까먹니까먹었구나 아무튼 오늘도 다큰데 어, 아까 무슨 일 있었냐면요 씹으려는데 다나아갔어요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다큐, 다큐 나아니지 먼저 들어가자 픽아포트 다음에도 려련 특히 스트이 그냥 한국어 쓸거아야안하지 않고. 어, 갑시다. 네. 와 지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네요. 왔는데. 어 때리는 건가요? 요시문지와 오셨던 분들, 아 오셨다, 야, 겨... <웃음> 야 우리 자. 노른자와 스위도 있어 차라차라도 있나요? 제우야 오늘은 그 떡국... 0808 펜슬 선생님 오늘실에 주로 나왔던 놈들을 초배할 텐데요 수박씨와 이 전원이 왜 있는지 모르 그냥 자세한 선인장은초기부터 어, 있었죠. 라면때부터 네. 맨 처음부터 나왔었죠. 그랬더니 저 계속 뭐, 주, 거의 중간급으로 나와서. 그리고 수박은 중간부터 나왔어요. 꺼내고 깨, 깨지는 것볼 때부터. 와 재밌겠다 하는데 지금 어, 수박이 끝까지 생겼습니다. 라몬에서. 아무튼. 오늘 생일인데 어떠세요? 생일이니까 기분은 좋네요. 예 좋습니다. 아뭐 겁나게 웃던데 괜찮으세요? 아 괜찮, 괜찮죠 당연히. 그렇군요. 예. 근데 생일날도 영상 찍으면 좀 귀찮지 않아요? 아이 뭐 그래도 생일, <목소리> 생일인데도 생일 숙제하고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? 그런가? 그런거 아니었어? 오, 그건 맞지 오, 앞으로 다크 더 찌를 수 있어요? 당연하죠 물론 내 저장공간이 있다면 내 저장공간만 많다면? <웃음> 참, 요즘 김 만든 생각 있어요 귀찮아서 언젠간 만들겠죠? 나도 그렇 그래. 그럼 <웃음> 그렇고 요즘은 오리지널 분학생 하세요? 하죠 가끔. 어 가끔. 어. 저 뒤에 친구들이 슬퍼하네요. 될 거요. 와 진짜 할말 없다 생일인데. 어.. 일단 축하해 그래.. 잘, 고맙다, 잘. 고맙다. <웃음> <웃음> 어.. 그래.. 고맙다 됐... 어.. 한.. 2학년 초기부터 친구였으니까 한 4년쯤 되면 안 될까? 그렇다고 안 치자 해? 그래 어.. 뭐.. 왜 우리가 친구가 됐더라? 그냥 같은 모두면서 와.. 안녕? 와.. 안녕? 하고 놀았나? 그랬을 걸 그냥 아, 그냥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일단 친구가 된 거야. <웃음> 일단 눈에 보이는 친구 중. 근데 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모르겠지만. 그래 받아쓰기 그 받아쓰. 칸마다 이상한 그림을 그려 넣었었지. 대충 CD 모음집 그런 거. 그랬지. 나 아직도 응. 그거 겁나 많다. 너한테 다 있잖아. 어. 나마 버려줬을걸? 너무 쪼값했는데 야. <웃음> 야 그래가지고 저기 저 바다쪽에 저건 뭐야? 이따 가봅다 알았다 네. 아, 뜬금없는 거 뜬금없는데 저 입이 빠졌어요 와. 애기 가가려고 했는데 저번에도 이, 집에서 빠졌던 애가 웃기네요 왜 맨날 집에서만 읽어야지 <웃음> 아 맞다 요즘 쌀 없어요? 쌀같은거 저도 모르는데요 쌀? 음.. 쌀이 뭐가 있지? 난 딱히 없는거 같은데 나도 없음 <웃음> 저도 최근에 도뿌갱어 쌀 그거 그, 그리고 그 있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럼 그냥 그지마 아, 근데 매번 포기까지 올릴 것도 없어. 일단, 생면 축하나 생일 축하할 경우 줄게. 고마워요. 뭐, 진짜 할거 없다. 생일은 생일인데, 그래. 딱히 할 것도 없고. 맞아. 그니까, 케이크나 먹을래? 아, 그래, 그래. 케이크 어디냐면, 따라 그래. 아, 근데 네가걸었던거 방금 전에. 아나이충 오지 말라고 애프 하고 있는데요. 얘 예. 예, 기다려봐. 내가, 내가 처리해드릴게요. 내가, 예, 잠깐만 잠깐만 하지마봐. 나 하고 싶은 게 있어. 좋았어. 처리했어. 뭐야, 어디가? 뭐야 어디 갔어. 처리했다 어쨌든. 어 처리한 거지? 어 처리했대. 제가... 자 일단 제가 치워드릴게요. 됐표 <웃음> 아. 아, 미안, 아이고, 마때라. 아이고. <웃음> 나 가는 중에 이거, 이걸로 막 움직이지 마세요, 클릭해서. 예. 생기신, 힘드신... 어, 갈수 있나? 어, 오마! <웃음> 잠시만, 내가 조정을 할게. 안나 돼! 어. 잠시만, 이런 확보가 되는데? 그래, <웃음> 봐. 생일, 생일 하는데. 파크로에 안돼 저렴하니까 알겠어 <웃음> 자 다시 가자 아무 일도 없었어 야 맞다 와올라 올라가자 여덟 층 그래. 걸어 파크로야 그래. 핫? 어. 오케이. 오, 야, 아 오케이 오야 아크 자 다시 처음으로 야 차례를 지켜서 넘어, 내가 먼저 갈게 있거든. 그래. 내가 뒤돌아볼 때 하나씩 더 와. 꼼자가아 왜? 응. <웃음> 내가 천천히 와라. 어. 나 뒤돌아볼거임. 어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나 점사할게. 어. 와, 케이크다! 와, 이걸 이제 밖에다 꺼내야 되는데 으쏘. 꺼내 꺼내 내가 봐. 이때 야, 줘, 줘, 줘김미 야, 같이 들자 야, 같이 되면 부서져, 이거 알겠어 으쏘야. 야, 너 힘, 힘 세구나 어, 장비빨이야 와 얼마 크지? 그래 정말 대단하다. 뭐 어, 이걸 어떻게 먹냐면 기다려봐. 어, 음, 먹어가는 거 있다. 뭘로 먹을래? 음... 포크? 숟가락? 그런 게 나. 숟가락? <웃음> 나는 숟가락이 나을 것 같은데. 그래. 아니면 포크? 야 그럼 숟가락 가져가. 그래. <웃음> 와 숟가락이다 원래는 따로 있는데 숟가락이 또 그거는 내, 내 썸에서만 돼가지고 아! 숟가락 떨어뜨렸어 어. 난꼭 풀어먹을게 좀... 하나뿐이지만 포크 아... 그럼 꼬치 아니야? 포크야야 뭐해? <웃음> 열심히 파먹었어 아 정말 맛있다. 야그 창호. 차는... 아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아스트 아니 나케 이크한테 케이크한테, <웃음> 케이크한테 공격 당했어. <웃음> 와먹자먹자 먹자. 냠냠. 이봐봐. 응 음, 어디 있지? 어디더라? 아 여기 있다. 베이스. 아, 이불리 어, 나도 그렇게 하고을래 기다려봐. 그래. <웃음> 나 황금빠로로 먹을게. 와. 응? 무슨 소리야? 응? 잠시내 너희들 와봐. 어. 어? 뭐지? 뭐야. 어, 야 딸기잼. 어. 로블럭스는 조명사인입니다. 따기째로블럭스 뭐야 로벅럭스 로블럭스 스킨이야 바로. 어 그래? 내꺼는? 난그대로인데넌 그냥 금색이고. 네. 그래? 내가 로블럭스 스킨다운해서 이런. 애들 먹고 있어봐. 사진 찍어줄게. 그래.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아니다, 저서찍어 아, 저 맛있다. 내가 봐. 애들 먹고 있어봐. 그래. 겁나 씨먹 아, 아, 어쨌 아, 이거는 한, 이는몇 년은 먹어도 괜찮 나지 않아. 그래. 그 전에 썩을 찔? 얘는 저기다 나중에 먹고, 야, 불 삼다. 야, 불. <웃음> 야, 맛있게 구워 먹자. 이정도면 구웠다. 그래. 그만 구워. 오케이, 알겠어. 야, 이제 됐으니까, 마지막으로, 맛있게. 야, 뒤로 야, 올라가 봐. 알겠어. 이다가 봐, 무게를 들리게 있어. 어디냐기다좀 아, 여기 다 내가 조미료 뿌려줄게. 그래, 조미료 뿌려줘. 좋아, 짜잔. 맛있겠다. 그 네, 맛있어보여. 어, 그래. 맛있어보인다. 아, 이제 더 맛있게. 내가 초도 꽂아줄게 그래. 짜단인 봐. 그래. 택배도 넣어주자. 나포 아, 아이고. 딸기 가루 이야 좋았어 야야 야, 후추 후추 야, 좋아 야, 후추, 후추 그래야 맛있어 야 기다려 내가 후추 뿌려 내가 딸기 스프링크 뿌려드릴게 오케이 딸기 딸기 좋지 거기에 나도 아, 나도, 너무 나도 너무 내가 나도 도움을 주겠어. 어 아, <웃음> 기다려봐. 음. 한 번에 설치하고. 야 그리고 나는. 그..뭐라 해야되지? 굉장히.. 아니, 아니. 맛있는 걸.. 나 이제.. 허니? 살짝 고동물같이 생기긴 했지만.. 이거 얼마나 달달한데요 이게.. 나, 나, 나, 나. <웃음> 야 맛있겠다. 그래 맛있겠다. 오. 아, 이것도 먹었으니까 좋아, 야, 센스. 야, 보라물보라물 완벽해졌어. 응? 야, 진짜 초콜릿 뿌리면 어떡해? 야, 맛있겠다. 좋아, 이제. 어, 야, 이쯤면 다 먹었지? 그래, 다 먹은 것 같다. 아, 이제 오늘. 오늘 생일을 슬슬 끝내자 아 잠자가 <웃음> 그래 어쨌든 생일 1시간 남았다 어디도 생일 10일 후니까 일단은 미리 축하하고 미리 축하.. 아 맞다 아, 나 수요일이지 어 에휴 <웃음> 자, 아, 맞아. 자, 너 어떠셨어요? 뭐 예, 똑같은? 재밌었네요. 어, 저 생... 케이크를 먹죠 원래... 크린, 크린은 좀... 거라서.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네요. <웃음> 아, 그리고 저... 그 뭐냐, 저 딸기는 좋은 게 말이죠. 저산탄촌탐피예요 이상하게... 괜찮아요. 저도 그... 맛있는 가루 뿌린 게 개미귀신 어쩌고 였어요? 이상한거였어? 벌써 어, 뭐. 이 생일이 기다이 2년이 기다 저도 어, 그... 똑같지만 <웃음> 아무튼 뭐 선물을 못 드려야 되죠 음... <웃음> 안 드렸는데 아직 난 생일은 야 내가... 생일빵 하마야 <웃음> 같이 왔자 그러면 그래 바닥에 그래, 바닥에 쏠게. 빵! 그래, 빵! 빵. 우와, 그, 재밌었다! 너무 재밌어. 요 근데 우리 썸네이 가야 돼, 비켜. 그래, 가자. 비켜. 썸네이 러면안 돼. 안 그러면 내가 그려야 된다고. 야, 안 돼. 알았어, 알았어. 아,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그냥 카티잖아 내가 조정할게 아, 예. <웃음> 어, 나한테 다쫓해야 된다, 야. 야, 그거 켜져 있었어. 나 이거 아, 너안 움직이는데, 나 이거 뭐안 나오는데. 얘 한번 다시 켜봐봐. 어, 뭐지? 난안 보이는데. 얘는 네, 상관없어. 뭐 상관없어. 우리 둘다 손님 이다 찍으면 되니까. 그래. 음, 님는이 여기 중간에서. 오케이. 여행, 내가 좀조정할게 내가... 어, 야, 이것 좀 여기로 올려줘. 어? 이거를... 어,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! 응. 예. 이거를 여기로 좀 올려줘. 아, 오케이. 얘, 민공같아. 오케이. 요렇게? 야, 이걸 중간에 서주세요 기다려 봐. 나는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될까? 응. 이건 대충 생일체크라고 치 부러졌고 빵빵한 생일 중간에 중간에 어응 좀만 옆어 살짝만 오케이 응, 생일선물드립니다 와 가상 깐고 아우, 어, 박수. 이 녀석도 좀뭘야 되려나? 그래도 인양도 줄게. 그래, 어두운, 고맙다. 고주인 같지만. <웃음> 어, 그래, 고맙다. 주고보 줄게. 그래. 야, 이 정도는 내가못한다 소리가 엄청나군 나도 놀라진 노래소리도 아! 내손 네 너도 거기로 들어와 같이, 같이 찍자 좋았어 아, 좋게 나 보내줘. 오케이. 야 아, 오늘 또한 분의 생일이 지났군요. 야 헤드뱅이 뭐야? 나도 할래. 아, 될거야 어. 생일 선물 있어 야 생일 선물, 야 하나만 더 받을게. 땅. 아, 내 동상이구만. 그래. 내복고가 되어라. 좋아, 제주 동상을 만드는 거야. 미코. 어. 미코. <웃음> 방에 잘 간직해 미 그래. 내.. 미코. 그, 내 노른자의 집이 전부 다.. 날라가버리긴 했코미 재밌었다. 코미 <웃음>